싹트네 싹터요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내 마음의 사랑이 그다음 밀려 밀려 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자 시작! 싹트네싹터요내 싹 마음의 사랑이 안녕하세요. 리나예요. 누구예요? 아유리. 아유리. 네. 리나와 아유리입니다. 큰 그림 이야기 성경 구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으악,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아 <웃음> 구부 하나님의 복이 자라요. 하나님의 복이 자란대요. God's blessings grow. God's blessings grow. 앉아, 앉아, 앉아. 엄마 옆에 앉을까? 아, 그렇게 앉아서 볼까? 좋아요. 와 하나님의 복이 자라요. 구구.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깜짝 놀랐단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마음먹었지. 그러나 어느 날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걸 원치 않으셨지. 하나님은 다윗 대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단다. 아들? 아들이 누굴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깜짝 놀라게 하셨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지. 벽돌이나 나무로 만든 실제 집이 아니라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야 그런 다음 하나님은 다윗을 또한번 놀라게 하셨단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야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셨어. 이 영원한 왕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야. 누굴까?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을 아주 행복하게 했단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기록되었지. 다윗이 죽고 난후 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단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금과 나무로 큰 집을 지었고 이 집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건물이었지. 성전이구나. 와. 와, 금색이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죄를 위해 피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단다. 이 위대한 표시를 볼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즉, 그냥 넘어가신 거야. 성전이 완성되고 난후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내려오셨단다. 아, 이게 구름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해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니까요. 와! 행복해하는 표정이에요. 한 여왕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왕궁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러 왔다다. 그 여왕은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 그 질문에 모두 대답하게 하셨지 그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대답에 크게 도움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단다 이 여왕이 어디서 왔을까? 그럼 솔로몬 알겠니? 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란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일까? 글쎄 솔로몬일까? 와 아유라 구부가 끝났어요 응. 어? 10분은 뭐지? 10분은 또 다른 아주 슬픈 날이에요. 다음 편은 슬픈 날이래. 어떤 날일까? 응? Another very sad day. 또 다른 어느 슬픈 날이래요. 우리 그럼 이제 인사할까요? 네! 그래요. 자 어떻게 인사할 거예요? 아기 아기가 그래요 큰 그림 이야기 9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할게요 그래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모두 모두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Yeah.